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c o m n b y o m 어린이집 <웃음> 아직 가? 애들? 우리 <웃음> 가아어 조카가 안되는것 같아. 데 여기 <웃음> 이게에팅 하나는 아니야. 넣는 거야? 어이하안 먹었잖아. 나 이제. 저는 아. 난안 먹을래. 먹 저는 안 먹을래. 어, 맵다너어 뭐가생는가들 귀가들, 귀가들가가 이거 혹시 잠깐만 채워볼까요? 여기도 풀이 들어와야 돼서 여기 불을 좀 켜주시면 돼요. 칼 끓이, 네, 끓여주셔야 되거든요, 여기서. 한번 뜯었는데 여기서는 뜯어도 되고, 뜯으셔야 돼요. 불 조심하세요, 일 여기 바로 올려드릴게요. 봐 엄청나다요. 안안한놀래요 네, 제가 제어